함을 감수하고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만족스러운 식사가 돼야 되지 않나 아.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 테이블이 되게 쪼끄매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식당을 오는 이유가 뭔거 같아요? 그냥 네.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네 아. 지금까지 제일 오래 배운 분이 2주 2주? 제일 오래 배운 분이 2주, 제일 짧은 사람이 2틀 아. 레츠고 김 소장 예, 2022년 이민년 호랑이 가 코앞입니다 호랑의 소비 트렌드 중 하나, 나노 소사이어트인데요. 2022년에는 1인 소비자, 나홀로 고객 급부상입니다. 1인 창업, 2인 창업, 주목받는 이유인데요. 판교 상권에 가는 중입니다. 예, 우리 사무실에서 20분 거리, 예, 강남에서 20분 거리인 판교 상권은 강남, 분당, 수지 상권을 배우에둔 서울 수도권 노른자위 신도시 상권입니다. 이 판교역 상권 알파동타워 2층에는 예, 림꼬또 매장이 영업중인데요. 야, 튼실한 덮밥, 붕고추 카라이, 바젤라면, 스페셜 카레까지 임성주, 이지연 부부사장이 알콤달콤 운영하고 있는 림꼬또의 전수창업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판교 알파돔 타워에 왔는데요. 야, 과연 이 판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주로 어떤 메뉴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살펴볼 림꽃도 덮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덮밥 메뉴의 클래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림꽃도 임성주 대표의 매장 과연 점심시간에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가보시죠. 예, 줄서 있는 매장들 많이 있고요 점심식사에한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줄서 있는 하지만 임성주 대표 매장 같은 경우는 객단가 사실은 녹록하지 않은 객단가고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컨셉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일식, 한식의 어떤 퓨전 뭐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기 메뉴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커리 메뉴부터 시작해서 덮밥 그리고 라면 메뉴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어, 라면 같은 경우도 정말 가장 일본스러운 라면 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연어 덮밥 보이시나요 야 그리고 야동고추 라멘 스타일의 이런 정통 프리미엄 이런 덮밥 그리고 이 국물 요리 라멘 그리고 다양한 면과 밥 메뉴가 있는 정말 한끼 식사 메뉴에 어떻게 보면 클래식을 추구하는 분위기는 아주 소민스럽습니다이 매니아들이 끊임없이 이 식당을 찾는 이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이 소비자들은 이 림코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먹고 나오시는 분들 만족도평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림코토는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어요? 얄미운 덮밥인가? 아 얄미운 덮밥? 예. 예, 예.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소비자 조사하는데 림코토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어요? 스테이크덮밥이요. 스테이크덮밥. 네.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시나요? 자주 온데. 자주? 직장이 요 괜찮아서. 아그 일주일에 한두번 오시나요? 두세 번? 세 번. 네. 와 다른 집하고 가장 다른 거뭐 같아요? 어좀 독특한데 맛있어요. <웃음> 독특한데 꾸며지지 네. 않고 호사스럽지 않은데 네. 메뉴는 품격 있다. 네. <웃음> 고맙습니다. 예. 요 링코또 시장조사 중인데요. 링코또 뭐 드세요 주로? 어 방금 저기있어요 예예 <웃음> 예, 방금 여기. 아 돈코츠 먹었습니다. 아 돈코츠 돈코츠라 우리 선생님 뭐 드셨어요? 우리 먹은 거 뭐지? 매우... 돈코츠 돈카라이. 아 타라이라며. 네. 아 여기 자주 오시나요? 아 아니, 오늘, 오늘 처음 와 왔어요. 처음 왔어요? 네. 어 어떤 거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웃음> 예. 고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여기 오면 어떤 것 주로 제일 많이 드세요? 덮밥 좀 많이 먹어요. 오늘은 어떤 메뉴 드셨어요? 어, 오늘도 연어 덮밥? 연어 덮밥. 네. 어, 선생님 은 어떤 거 드셨어요? 치킨 덮밥인가요? 치킨 덮밥. 응. 우리 선생님 은 어떤 <웃음> 치킨 덮밥. 치킨 덮밥. <웃음> 우리 선생님 은 어떤 거 드셨어요? 아주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웃음> <웃음> 그래도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면 한번 정도는 오시나요? 네. 좀 점심 시간에 사람이 많아 가지고. 맞아요. 편하 불편한, 불편한 식당이네.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맞으면 오는데. 예. 사람 그냥... 많아서 아, 고맙습니다. 저또 뵙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링코토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와서 먹을 만 하나 봐요. 예, 일주일에 뭐, 뭐 자주 오시는 분은 뭐 아 어, 힘들고 뭐, 더 아니 더 오시는 분도 있고 저는 어. 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번아 네. 그렇구나 그 여기서 가장 가장 감동어리 저는 카레가 제일 카레 예, 카레 어, 우리 선생님 가장 감동 맛이 뭐예요? 저 저도 카레 좋아합니다 카레 아 저도 카레 좋아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예예예 <웃음> 예, 예, 예. <웃음> 안녕하세요 오셨다가... 점심 때 오늘 점심 때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라면이요 라면 어 네. 어떤 라면이요? 그냥, 동고추 하나인가? 아니요, 동고추 베이스로 해서 예. 카라이랑 그 예. 바질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보통 아. 이제 카라이 많이 나가고 아. 그뭐 바질도 좀 나가고. 아, 그렇죠.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래도 토핑이 있는 걸 정도 드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얄미운덮밥이 있어요? 아, 얄매운 드시면. 얄매운 약간 배. 매운. <웃음> <웃음> 얄매운, 아, 아까 그 얘기를 얘기하는구나. <웃음> 얄매운 덮밥, 스테이크 덮밥 네. 이거 먹었다고 하는 사람 많았어. 아, 네네네. 네, 네. 아, 그렇구나. 한국 직장인들은 우리 식당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일단은 저희 손님은 대부분 한 5년 정도 단골이기 예. 때문에 예예. 예. 예, 뭐 일단은 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까저희 아. 육식 덮밥이자 저희 예, 예. 육식 덮밥으로 해서 판매를 예. 하고 있고. 예예. 예. 그래서 하여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고 예. 저희는 채소 메뉴가 없어요 아. 네. 아.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네. 아쉬워하시고 바다 있잖아요 연어 덮밥 이런 것도 아네 연어 덮밥 하나 있습니다 <웃음> 여기 아홉 가지 메뉴가 있던데요 네 아홉 가지 메뉴 중에서 매출의 1등 메뉴 뭐예요? 아. 얄매운 돼지가 아무래도 아 얄매운 네. 돼지 그게 제일 많이 나가는구나 네. 작은 식당 사장님으로서 <웃음> 야, 큰 식당하고 야, 큰 식당을 이기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일단은 혼밥하기 좀 편해야 될것 같고요, 예, 예, 아무래도. 예, 예, 예. 아,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만족스러운 식사가 돼야 되지 않나. 아.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테이블이 되게 쪼끄매요. 맞아.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예예. 예. 좀 아무래도 맛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아, 맛. 아, 그렇구나. 정말 뭔가 특이하다고 아까 그런 소비자 많았어요. 아, 그래요? 어 예. 뭔가 좀 여기는 특이해요. 이러, 이러, 음. 이런 이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그 특이함의 비결이 일단은 그, 예. 조미료 안 쓰는 거랑 아, 예, 예. 뭐 아무래도 마늘이랑 후추 같은 예. 향신료를 안 쓰다 보니 예, 예. 그러니까 좀 다른데랑은 맛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약간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예, 어떻게 보면 예, 예. 심심하지만 질리지 않는 아, 그리고 음. 하여튼 깔끔한 어. 예, 그런 맛이라고 보면 될것 그 같아요. 어떤 소비자는 아까 거의 일주일에 3일 이상 온다는 소비 아, 소비자 있었어요. <웃음> 예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그러니까 그 3일 이상 올수 있었던 게 3일 동안 일주일에 3, 4일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예, 네, 그좀들 물려요. 아무래도 MSG가 아, 없으면 예. 그확 당기는 맛은 없지만 예. 그냥 뭐 질리는 맛도 없기 때문에 아, 무난하게 예. 또 오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링코도는프랜차이즈스럽지도 않고. 네. 이게 그래서 오히려 큰 가게 속에 작은 가게로 네. 어 그래서 요즘 그 위드 코로나 시대 작은 가게 창업의 교과서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딱 네. 봤을 때 요리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고 아, 배우려는 자세는 되고 이런 사람이 임사장님 밑에 와서 무릎 꿇고 배우면 네네. 기간은 <웃음> 기본적으로 한 어느 정도면 이 정도 요리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1대1로딱 배우면 몇달 정도? 어 일단은 저한테 전수 받은 분들 중에서 예, 예. 지금까지 제일 오래 배우는 이 주. 2 주? 제일 오래 배우는 이 주, 제일 짧은 사람이 이틀. 어, 아. 네,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럼 평균 일주일이면 된다고요? 어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희 요리 자체가 뭔가 되게 어. 복잡한 그런 구성이 아니고 어. 고기만 잘 구운 다음에 소스를 얹으면 되는 형식으로 제가 메뉴를 다 짜놨어요 어. 그러니까 소스만 적재, 그러니까 적당한 때 고기가 적당히 구워졌을 때딱 넣기만 하면 어. 어. 거의 비슷하게 맛이 나와서 에이 네. 그래도 한 달은 배워야 되겠지 아유니아닙니요 <웃음> 네. 저희 진짜 제일 오래 배운 분이 2주예요 오 어, 그래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깊은 맛이라는 게 나한테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2주를 많이 배우게 된다면 네. 보통 장기간 배우는 분들은 저희는 3일 동안 무조건 보기만 하라 고 그러거든요 아. 제가 만드는 거를 아, 그러면 그럼? 하루에 한 80개에서 90개를 예. 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여러 개 어떻게 내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예, 금방 금방 할수 있죠 아까 어떤 분 목소리 중에서는 음. 아링크돈 밥맛이 되게 특이해요 이런 사람들도 밥맛이 네. 밥맛이라는 것은 쌀이 특별한 거예요? 아 저희가 살짝 살짝 뿌리는 소스가 있어요 아, 아. 어쩐지 네. 맛이 특이하다가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맛이 네. 사람들의 입맛을 땡기는, 그러니까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네네. 이거는 아까 MSG도 없다는 것은 강한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가는 느낌. 어, 그러니까. 턱 네, 쏜다기보다. 어. 네, 그래서 일단은 물리지 않고. 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 먹을 때확 당기지는 않는데. 그렇죠. 먹고서 이제 일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맛이다. 오 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사장님의 요리하는 광경을 전 네. 이제 가려진 맛이 맛 감기도 있지만 주방이 확실히 가려져 있다. 아, 네, 네. 왜가리시는 거예요? <웃음> 너무 바빠서 제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예. 처음에는 약간 오픈이 돼 있었어요. 예, 예, 예. 오픈이 돼 있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좀 보는 게 과연 좋을까란 좀 생각이 어, 들어서 어. 예좀 가리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확실한 거는 절대 양은 속이지 않고 예. 더 많이 나가면 더 많이 나가고 항상 위생에신경을좀 많이 쓰고 어. 있고 그러니까 손도 제가 되게 건조해요. 항상 어. 알콜로 뭐 하, 뭐만 했다 면 일단 세제로만 씻기 예, 예, 예, 때문에.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손님들 음식에 대해서는 되게 미생을 좀 철저히 하는 편이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10분 내에 한15 그러니까. 16 그릇이 저 혼자 내보내니까 아.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제가 안에서 되게 바쁘죠 그러니까 여성 창업자도 구현하는데 무리는 없을까요 어, 고기를 만약에 딴 데서 받아 온다면 예, 예.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아. 제가 다 고기를 자르지만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 고기도 거 잘라서 정녁쯤에서 받고 음. 뭐앞다리살도 음. 뭐. 앞다리살도 뭐 잘라서 받고 응. 그런 식으로 받으면 크게 어렵진 않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링코또 이렇게 쭉 보니까 야 링코또의 홀은 진짜 바쁘더라고요 네. 혼자서 주문 관리와 네. 고객 관리, 서비스 관리 다 하는데 네. 아까 제가 사람들의 반응을 쭉 체크해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사람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식당으로 오는 이유가 뭔거 같아요? 그냥 네.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저도 보니까 처음 온팀 아까 한팀 있었고. 처음 온팀 많이 있었어요. 어, 근데 네. 나머지는 거의 다 단골이었어요. 단골, 매일 오시는 분. 그렇죠. 네, 그럼 네. 만약에 창업자 입장에서 네, 네. 홀 관리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거 이거는 신경 써야 되는데요? 예. 글쎄요, 저는 딱 보면은 손님이 뭐 필요한지 딱 아는 거 같아요. 아, 딱 알아요. 네, 그냥 찾기 전에 응. 대령을 해드리는 아, 상황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어.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늘 오시는 분들은 예, 예. 딱 찾는 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 필요를 빨리빨리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콜 관리는 점심때는 음. 기본 2시간 이렇게 서서 일하시는데 네. 서서 일하시는 게 숙달되셨겠다 네 그쵸 렇 어,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어요. <웃음> <맞아>. 힘들어요. <웃음> 서서 네. 서서 일하는 게 숙달됐지만 힘든 건다해봐 마찬가지다. 네, 네, 네. 성주 사장의 롤과 음. 이지영 네. 사장님의 환상의 콜라보가 네. 어떻게 보면 네. 링코토의 역사를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7년 링코토 해오면서 네. 대한민국에서 이 덮밥집 사장으로 산다는 게 음. 힘들기도 하죠, 당연히 네. 일을. 집에서 그냥 놀고 싶죠. 아, 맞아. <웃음> 놀고 싶죠. 그러면 누가 하고 제일 즐거운 일은 뭐예요? 덮밥집 하면서. 덮밥집 하면서 손님 대하는 거. 아 손님 대어 재밌어요. 아. 아저 사람을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웃음> 아. 결국은 덮밥집 도 <웃음> 음. 직장인 상권의 덮밥집 사장님은 네. 손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네. 이게 어... 즐거움이네. 밥이랑 어, 어울리는 소스예요. 이게 치킨 같은데? 음. 뭔가 치킨이랑. 먹으면 어, 어울리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게요 음. 오늘 달걀이 없어서 원래 달걀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네, 너무 다 떨어졌어요 음. 뭐아 이게 매운 카라이구나 온라니도 없어 날내면 되지, 온라니도 없어 아,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오늘 달걀이 딱 노른자가 나와야지 맛있는 음. 남겨놓을걸 몰랐지 몰랐지 아. 어, 식사 아 식사 거쳐 시죠아 너무 재밌다 아 이거구나 아 역시 자극적인 맛을 좋아해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런가? 그래도 왜냐하면... 저희가 뭐 후추나 응. 뭐 기타 이런게 마늘 같은게 안 들어가서 음 응. 딴짓보다는 그래도 좀덜 하죠 아, 아 매워서 막 콧물 나오고 이정도는 아니에요 음~~ 많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응. 외국인들도 편하게 드시니까 치킨 진짜 맛있네 이거. 저는 치밥 드시는 분들은 치밥만. 제가 그래서 닭강정을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음, 이게 ]인데. 밥이랑 어울려요. 응. 음. 왜? 음. 베트남에서는 음. 치맥이 아니고 치콜 그러서 치콜 음.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서는 음. 치킨집을. 걔네들은 음, 맥주 이런 먹는 문화가 아니고 음, 그래요? 음, 치콜이라고 맨날 치킨에다 놓고. 콜라를 먹으면서 밥을 먹는데 딱 그건데 이거. 베트남 음. 음. 가야겠네. <웃음> 어.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저녁 을수는게더 많아요. 음. 요즘은 이제 콜라 때문에 출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원래는데 원래 저녁 매출이 6에서 7, 점심 매출이 이제 4에서 5. 정도. 아 저는 두 분의 환상의 하모니가 제일 중요하네요.